저는 지금 엄청난 엄청난 괴물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엄청난 괴물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어, 어, 살려주세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거죠? 수경, 수경, 하얀색 강아지님. 아! 아! 아! 뭘 부르는 거예요? 아, 제발 이러지 마. 저 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 아, 아프다,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어 알았어, 알았어. 투야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또가또절 구해주겠다고 또 우리 조금 미를저희까지해어 저기 어와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 아아려주세요아아아분아아러분저저이저아아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러는 아, 여러분. 이런, 이런 거야 진짜? 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파투는 천사였어 오랜만이네요 타투의 엄마가 타투의 엄마가 잘할게 타투야 일로와봐 타투야 타투야 Tatu, Tatu, Tatu, Tatu, 우리집 u Tatu, Tatu, t